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여수국동항에 한 100만 년 만에 한번 선상 타러 온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탄 거는 거제, 그리고 통영에서 참돔 타이라바 그걸 탔었는데 세 번째 배네요. 봄 산란 갑오징어는 이렇게 큰 마릿수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세 마리 잡았다 그러면 아 잘놀다 간다. 다섯 마리 정도면 한 중박 정도 된다. 그리고 정말 운 좋으시면 두자릿 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열 마리 정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잡으실 수 있는 거고 한 마리 사이즈를 노리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오늘 여수국동항 물때가 일물입니다 일계보상에는 구름 많다가 바람 좀 있다가 비도 간간히 내린다 했는데 여튼 일물이고요 만조가 4시 28분 입니다 지금이 4시 46분이니까 지금이 만조고 오늘 날물 낚시를 하겠네요 물때는 괜찮습니다 여수가 이 인근이 섬들이 많아가지고 만조가 딱 몇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조류빨리 빠르다 이게 아니고 군데군데마다 다르죠 물빨리 간조가 11시 11분 그러면 날물 낚시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간조를 맞이하고 좀한중들물 정도까지 낚시하다가 대청할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타는 낚시니까 좋아하는 두 종류 갑오징어니까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선물을 받았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K컴퍼니라는 데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가이드가 일반 베이트필처럼 일본 가이드 하늘을 향해서 쫓아올랐다가 점점점 옆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탑 가이드는 땅을 막는 스피닝릴처럼 그런 식으로 된 스파이럴 가이드 시스템 을장을 잡겠더라고요 또 애기를 보내주셨는데 어, 많이들 사용하시죠 야마시타 야마시타의 커피품처럼 생겼습니다 어, 부력은 그 밸런스가 뭐 옆으로 누워서 가라앉다거나 뭐 그런건 없는데 그냥 약간 꼬리가 먼저 가라앉습니다 바디는 주광이 돼서 UV라이트로 주광을좀 시켜주고 여러가지 컬러를 보내주셨는데 아침이니까 고추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지채비를 구슬로 팔자 매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채비의 길이는 약 40cm 정도로 했고 가지줄은 20cm 요게 총알채비라는 겁니다 슬라이퍼 피싱에서 그 황동으로 된건 너무 비싸니까 최애로 하나하나 좀 만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갖고 왔는데 한 개당 무게가 10g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면 33.3g 섯개는 13호 그리고 여섯 개는딱 16호 나가더라고요 일곱 개는 18호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바닥에 찍히면 무게감이 느껴질 테니까 이 녀석 길이까지 감안해서 어, 단차는 10cm로 했습니다 자, 첫 캐스팅 갈치베라서 그런지 자리는 좀 넓으네요. 아, 갑오징어 대상으로 오그 정도? 얼마만에 주야 100만 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리든 퓨스티킹 그 드래곤 튜닝 한 일. 원줄이 참속삭입니다 원줄이. 아무튼 사업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업사가 꽈배기가 되어요 저렴해도 이렇지는 않은데 면적은 넓고 트위스트가 돼있고 이런 녀석들은 물발좀 있으면 조리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성비 따지는 저로서도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바로 옆자리로 옮겨서 또 번째 표스팅 예 커피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봄철 가오징어 날씨가 조금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한 3마리, 4마리 정도 노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건져도 되 뻔만 하니까. 암포인트로 어, 어. 옮겨서 레드 입질 없으면 다른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게 우길기 뭐이 문제로 아, 요즘에 야마시타 강운도도 아,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작년에 많이 살아가지고 원체 고가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네, 여튼 가져왔어요. 아마시타 요즈리, 뭐 이런 것도 가져왔고. 일단은 선물받은 얘기를 먼저 좀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TK컴퍼니 애기, 이것도 했고. 또 요즘에 신형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좀 가져왔습니다. 접시형이 네, 입질 없네요. 꼴버치니까 애기는 어떤 색깔을 한번 어제도 어두운 색이 다 나왔어요 어제 파란색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슨 색깔 나와요 그럼? 파란색? 청색 파란색. 형색 파란색 잡으셨어요? 한번 잡으셨어요 오우 그러니까 화난색은 아침에 쓰지 마세요 어. 어두운색을 말씀하시는 게 청색 청색이면 청색, 파란색 음. 파란색 내추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저 앞쪽 배에서 샤크리 액션 주시네요 한치 때 하는 액션 분산에서도 그 샤크리가 잘 먹었죠? 작년에 천수반에서도 좀 다다다다 흔들다가 스테이크 근데 봄 가부징어는 좀 많이 다른데 묵직한 녀석이라 바닥을 잃지 않고 너울에도 바닥을 계속 다고 있어야 되는 이야 아, 역시 무슨 색깔인가요? 사장님 쓰신 색깔이네 아예 어두운 색이네 어, 어. 파란색도 안 먹고 뭘먹을래나 분청색 있어 분청색 지금 분청색에다가 노론이 될것 있어 아, 이게 좀더 파란색인데 음. 단차를 조금 올려봐요 배치를 올려봤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음. 와우 <웃음> 와 낙지 아, <웃음> <난> 낙지를, <웃음> 와우 <야. 웃음> 챔팽이님 <챔피언니는> 뭐래도 건지셨는데 어우 <웃음> <챔피언니는. 웃음> 히트 히트 히트 빨리 게마 오오 채챗채와 크다 역시 붕가비 진짜 와 대뻘이다 진짜 와 진짜 크다 이야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응. 응. 피했어, 피했어. 감사합니다. 파란색 기어리면 다 나오네? 무슨 조지 어제 아침에 좀안 나왔어요? 네해 뜨고 어제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음, 해뜰 때는 안 나오고요? 안 말이고 해 떠야 어. 어제 뜨면서 해 뜨고 나서 이제 그 때부터 좀쏟아고 오늘 구름 낀다고 하던데 오늘도 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물 도니까 아예 안 나와요 어. 제일 많이 자고 싶은 구도 오우 어. 많이 나왔는데 꽝 나간다. 오늘은 제가 꽝칠것 같아요 제. <웃음> 구름이 좀 벗어져야 되는데 벗어질 구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저렇게 와야 되는데 바뀌었네 <웃음> 컬러가. DTD네. 저는 저는 뭘로 해되나 핑크 한번 해볼까요? 슬라고 바뀌었습니다. 에이 아마 시타도 안 넣고 먹어 아, 먹나 요즈리네추럴? 음, 요즈리네추럴 한번 써볼까요? 잡으시네. 좀 섞인, 섞인 거예요? DTD처럼. DTD라고? 와, 사이즈 좋다. 회색 계열인 것 같은데요? Yes, 예, 바꿔야 계속. 아씨 아, 아니 그럼? 아니었습니다 자 요즈리다 추를도안 먹네요 틴셀 한번 해볼까? 전차를 좀 내려서 10cm 12cm 정도 되겠네 조항을 혼자 다 하지. 아, 혼자 와, 혼자다란 말이야. 대박이다 진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DTD는 먹나 진짜? 내가 잘 안다닌 날이 떠있나요? 진짜 꽝빈인데 이거? 두 개, 세 개씩 갖고 왔는데 다 써본 것 같습니다. 대충 한 마리도 안 나오니까 약올려요. 가지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휴... 어휴... 어휴... 관에 너가 7살 살거든요. 밥 먹고, 캐주얼. 어떻게 혼자 이렇게 잘잡으세요 혼자 이렇게 잘잡으세요와진 혼자 마리도안나고네으 <웃음> 또 있을까? 장원하신분 다섯 수 정도 건지셨는데 야마시타 요즐이 다 써봤습니다 다 써보고 DK 컴퍼니 시크릿 대기다 써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단차가 잘못됐나 가지가 너무 긴가 다 바꿔보기도 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어떻게 양쪽에서 다 잡으시고 하셔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원하신 분이 3마리 그 다음에 한 2마리정도 아 한마리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한 절반정도는 꽉찢진것 같아요 도무가 보증어가 해롭다는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보는거죠 가버징어. 그리고 낚싯대는품평을 하자면 한번만으로는 잘모르겠죠 음.. 스파이럴 가이드가 사용하는 편하네요 그리고 액션은 비교가 되려나? 아낙스 이커마스터 좀 짧은 녀석이 있는데 165짜리 이 녀석보다는 좀 하다합니다 어, 조금 민감하지 못한데 걸면 제압은 잘될것 같습니다 아한 마리만 건졌으면 좋겠구만한 마리가 안 나오네 비가 오다 말다 바람은 터지고 지금은 시간이 아 12시 아직 안되네요 11시 42분인데 그때까지 이 녀석 하나만 쓰겠습니다 믿을 건 요즈리 레이저 블루 m 2 2번 이거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계속 몰아이네요 속초가서도 두다리 한마리 나오고 하감포가서도 두마리 손바닥만 하고 오늘까지 하면 3연권이네아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네요 얼마 광대가서도 꽝치겠어 이줄이 레이저 파랑색 망했나 그랬지 네. 재미없네요 가보지간 촉순 저런데? 촉순 아니고? 그.. 그 뭐더라? 드림끼런거 있습니다 아까 쓰다만 유지된 내출 어차피 이것저것 안무는데또 파란색이에요? 네 아주 그냥 파란색 오전에 그렇게 많이 입었어도 안 나오던데 에이 보고서 그안 바꾸면 또 하나 진중일 칼라만 찾다가는 거 결국엔 파란색이었는데 어? 사장님 어, 어. 이거 죽으려고 해요 그렇게 써도 안 나오던데 한 마리 왔다어이 진짜 이제 한 마리 나왔네 작은건데 어, 오, 오. 고맙습니다 어, 어. <웃음> 예야 고맙습니다 아 진짜 와 꽉 면했어, 꽉 면했어. 힘들다, 힘들다. <웃음> 오, 진짜 크다, 근데, 사이즈. 파란색이 왔네요, 파란색이.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쪽 빨긴 빠네요. 아, 참. 꽉, 꽉 면했네, 진짜. 요즐이 야마시타다안 먹더니, 티켓컴퍼니에게 하나 놓니다 완전히 바닥이네요.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한 마리 했어요. <웃음> 열심히 하셨니까 <웃음> 우와. 오! 오, 오, 오. 네, 싸우네? 낙지하고 갑오징어랑? 우와, 이거 신기다 우와, 나, 낙지, 가오징어 있는데. 우와 오, 제가 갑오징어한테 다리, 특수 펄판 붙이니까 그냥 와, 갑오징어 지지 않네. 오, 싸운다, 싸워. 오, 진짜 싸운다. 이거, 오, 갑오징어 이겼어. 이거 쭈꾸미 시즌에. 작은 갑오징어는 쭈꾸미가 막척수에 달라붙고 뭐몸이에 달라붙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사장 갑오징어 가보증어, 대포알 갑오징어는 낙지가 다리 얹고 그러니까 실제로 싸웁니다 도망가려고 원부림치고 으으 <웃음> 어, 끊어졌네 이런 아이 tk 파란색인데 대격에 쳤어 그러게요. 아. 야 한마리 잡으려고 한번도 안 잡거든요 도가니가 나갈지 지금 다음에 날씨가 가책장다가한직장 <웃음> <같이> <웃음> <웃음> <웃음> 직장 회사라고 생각해 무 날이랑 뭐 하는 게 기가 지다고 생각해 어 시, 시간이 <웃음> 났으니까 맞죠 <웃음> 아이고 갑다. 예. 예. 여기가 물이 맑은 날도 있네요 지금 물색도 좋은데 섬하고 섬 사이에 골처럼 흘러가지고 조류발도 굉장히 세고 오늘 일몰이니까 다행이지 물 바람 조금만 불어도 완전히 그냥 물 뒤집어져서 강물같이 흙색이한 터가 여기인데 물이 맑은 날도 있네요 선상을 오면 버저비터 휘슬과 함께 그냥 딱한 마리 거는 그래서 선상을 오면 워킹이나 원투낚시 뭐 이런 것보다는 끝까지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조건는한 마리뿐이지만 은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웃음> 아이고 오늘 꽝이구나 그랬는데 한 마리 걸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한 마리 더 잡고 싶었는데 한 마리 잡고 두 시간 정도 열심히 해봤는데도 없네요 사무장님 말씀으로는 오늘 간조가 11시인가 11시 반인가 그랬는데 물돌이가 되고 들물이 되면 입질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나왔어요 저도 물돌이 되고 그 이후에 잡은 거고 아, 오늘 제가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그런건 아니지만 은봄가오징어는 정말 방어다운 샷보다 더 운칠기삼입니다 이게 흘리고 지나간 자리에 반경 좀 좁은 자리에 가오징어가 있으면 물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많이 잡으시면 뭐 실력도 있다 하시겠는데 못 잡으신다고 못 잡으신다고 실력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근데 두 종류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봄가보징어는 조금 <웃음> 해로운 낚시죠 말 수가 좀 없어가지고 판단은 스스로 저는 비록 한 마리지만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니퍼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증어에 보시면 요 앞에 뿔이 있죠? 요게 있어서 지퍼백에 넣으셔도 지퍼백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잘라주셔야 돼요